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파이로 넷플렉스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준비된 라즈베리파이와 라즈비안OS를 설치를 해서 부팅을 해줍니다 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현상태에서 넷플렉스를 한번 플레이가 되는지 동작을 시켜볼게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에겐 모티를 한번 플레이를 해주면 지금 화면과 같이 넷플릭스 플레이가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넷플렉스는 지금처럼 플레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은 쉐를 실행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것저것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로그에 남는 게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HBO, 뭐 스포티파이, 뭐 판도라 등등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반드시 리부트를 하라고 나오죠 리부트를 한번 해보고요 리부트가 다 되면은 지금 크로미움의 어, 미디어 전용이 하나가 생겼거든요 이 미디어 전용을 한번 이용해서 넷플릭스를 접속을 해 볼게요 한번 접속했다고 자동으로 즐겨찾기에 보이네요 로그인도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재생을 해보면 지금 라즈베리 파일을 이용해서 제가 녹화도 같이 하다보니까 넷플릭스 플레이가 안되는데 요거는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라즈베리파이로 넷플릭스를잘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해서 넷플릭스를볼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강력 추천드립니다.